회생적으로 사회화된 ISTJ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사회활동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ISTJ는 서서히 사회화됩니다. 사회화된 ISTJ의 장점은 자신의 분수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. 어떤 걸 잘하고 못하는지 어떤 걸 보완하면 좋을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타인의 부탁, 애매한 인간관계 등에 대해 맺고 끊임이 분명합니다. 자신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말을 적게 하고 주로 듣는 편입니다. 특히 사회화된 ISTJ는 특히 어색한 자리에 참석했을 때 구별 가능합니다. 물론 사회화된 ISTJ도 이런 자리에서 뚝딱거리지만 최대한 감추고 교감하려고 노력합니다. 이렇듯 ISTJ는 자신의 본성은 감추면서 사회적 가면을 내세워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. 그럼 사회화된 ISTJ를 쟁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오늘도 시 l d 주 s h i c h u n h a j u s i y a s a g m s h e a d u d k j e y n s n Yul n g h ISTJ YUI Honin Shingo Hashi l b 1 h a d d a ISTJ World Membership g h a s Vlog ASMR d u n Total n e i Benefit Yul Nul u l s u